살을 빼고 싶으면 반드시 이걸 드셔야 합니다 지금 살을 빼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럼 당장 운동을 하기 전에 먹는 걸 줄이기 전에 반드시 이걸 먹어야 합니다 왜냐? 살을 빼기 전에는 누구나 다 다이어트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먹지 않으면 운동을 해도 굶어도 살이 안 빠지거든요 잘안 빠져요 다이어트가 뭐죠? 체지방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빼내는 거죠. 그 말은 즉 분해한 체지방을 땀으로든 오줌으로든 똥으로든 몸 밖으로 쫙쫙 쫙 빼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똥 오줌을 잘 쌓아야 한다 그 말이죠. 조금 고급스럽게 말해서 소변 대변을 잘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 물을 안 마시면. 네 물이죠 물을 안 마시면 체지방을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간과하거나 또는 무시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물인데요 물을 안 마시면 일시적으로는 체중이 내려갑니다 몸에서 수분이 빠지기 때문이죠 다이어트를 하면서 몇 킬로를 뺐든 금방 다시 찌는 이유는 체지방을 뺀게 아니라 수분만 빠졌기 때문에 물만 마셔도 금방 도로 찌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는 체지방을 빼야 하는 것이고요 체지방은 항상 물과 함께 나옵니다 땀이든 오줌이든 똥이든 열심히 운동해봤자 땀이 제대로 안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땀이 쫙쫙 나야 체지방도 쫙쫙 빠지겠죠 똥도 70%는 물이거든요 조금 고급스럽게 말해서 대변의 70%가 물입니다 즉 물을 안 마시면 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살을 빼시는 분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가 뭔지 아시죠? 바로 변비입니다 다이어트 변비든 그냥 변비든 일단 물을 많이 드셔야 하고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면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들 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고 있는 그 무수한 다이어트 방법보다도 가장 먼저 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자연에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필요한 것도 다른 무엇이 아닌 맑은 물입니다 여기는 모악산자락 둘레길이에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자연 그 자체가 바로 사람에게 보약입니다 그런데 물만 먹기 힘드신 분들이 있죠. 물을 쉽게 먹기 위한 방법. 레몬이나 과일을 띄워 먹으면 먹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레몬이나 과일이 없다. 그러면 오일을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녹차처럼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음료는 안되겠죠. 그런데 소금은 됩니다. 그렇다고 바닷물을 먹으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약간 간이 되어 있는 물을 드시면 맛도 좋고 마시기가 좋습니다. 훨씬 수월합니다 저는요 저는 된장을 섞어서 마시겠습니다 네버랜드TV님도 된장을 타서 마시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된장차로 일주일에 1kg씩 건강한 다이어트를 했었죠 네 매주 이평강이 올해에도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바로 지금, 바로 오늘부터, 네버랜드 TV님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살을 빼야 한다고 느끼신다면, 지금부터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일단,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출발입니다. 저는 현재 몸무게 93kg입니다. 자, 현재, 몸무게 93.1, 예, 네. 93kg. 일단 10kg을 목표로 출발합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누구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